준비 완료. 아니, 이거를 사왔었는데, 었이 기한이 오늘까지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거 누군가를 줘야 되는데, 왜냐면, 은 맛볼 수가 없잖아 이거는. 한국 음식이니까. 한국 음식이라기보다 한국에서만 팔잖아요, 이거를. 길가다가. 줘야 되나 내가 먹을 수도 있긴 한데 약간 한국보다 아직은 조금 더 쌀쌀한? 약간 그 정도라서 겉옷셨으면은 아직 외출이 안될것 같아요 살짝 쌀쌀해 이거 뭐지 이거 도시락인가? 음. 음. 5천원 정도 하는구나 돈까스 정도. 종게벤토를 팔고 있는 사람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음. 다 500원, 5천원대네 0 0 사는 사람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네. 지금 여기 잠깐 둘러봤는데 한 5명 정도 샀으니까 장사가 되게 잘 되는구나 저게 어저께 유튜브 찾아보니까 여기 하카타 스테이션 안에 있는 음식점 중에서 꽤 유명한 곳들이 많더라고요 거기 가가지고 오늘 그냥 맛있어 보이는 거 그냥 그거 한번 먹어보러 가야 될것 같아 아 다시 보니까 하카타 스테이션이 아니고 하카타 옆에 있는 여기 키티? 여기 지하 상가에 있다 그러더라고요 어, 그렇게 진짜로 말씀하시는 거구나 실제로 물어보고 얘기하시는 거 처음 봤어 어, 이거 꼭 먹어봐야 되는데 이게 13,000원이에요 네개와 비싸게 비싸다 여기가 구마이토 어, 맛있는 거 먹는 곳이래요 아 아, 이렇게 줄이 많다고? 아 오, 여기는 안될것 같고 아, 지금 여기도 자리가 없어 보이는데 그냥 지나가다가 아무거나 먹어봐야겠다 이거 엄청 비싸고 이거 맛있다고 그랬던 것 같아요 이 중에서 어떤 거라 했지? 이거? 아 맞아 오우스네. 이아 삼반. 아. 자 이건가? 오이시디 됐을오이시까 오이시디 됐을까? 오이시됐오이시 됐을까? 오이시 됐을까? 오스트디 됐을까? 오이시디 됐을까? 오이시디 됐을까? 오이 있거든요. 오이렇게아 근데 오이말오이라서됐을하오도못디됐먹겠오이거를 갖고 오면은 여기 불판오다가 올려놓고 오이시번으로끓오가지고 먹으면 오다오케이 되게 크다 응? 되게 <웃음> 진짜 옛날에 봤던 아직도 이게. 아, 감아그간완 어. 아. 이거를 5분 정도 끓인 다음에 먹어야 된대요. 어, 뭐 고온으로 바꿔가지고 먹으면 된다는데 약간 이게 그냥 샤브샤브 느낌이 나는데 샤브샤브? 여기 안에 이렇게 들쳐다 보니까 고기도 있어요. 소고기랑 이 깨랑 되게 깔끔하게 맛있다. 와사비 같은 데 와사비보다 조금 더 고추냉이 같은 그런 느낌. 음. 이 고기는 무슨 고기를 먹어? 음. 일단 탱탱하고 막 그러는 게 대창처럼 되겠어요. 어창인가 음. 고민하세요. 아, 이코 포코는... 꿀. 국물, 토뿔 어. 아. 꿀꿀 꿀꿀 꿀꿀 꿀꿀뿔꿀꿀뿔아꿀꿀뿔꿀꿀뿔아뿔 뿔뿔, 뿔뿔, 뿔뿔, 뿔뿔, 뿔뿔, 뿔뿔, 뿔뿔, 뿔뿔, 뿔뿔, 네뿔 뿔뿔, 뿔뿔, 뿔 감사합니다 바이바이 세컨드 직원은 엄청 친절하게 와가지고 하는데 저 친구는 조금 소심해가지고 좀 다가가는 거 조금 안 좋아하는 것 같고 약간 조금 어색해하고 약간 소심한 친구예요 그래가지고 조금 더 다가가라고 그냥 격려차 저렇게 주면 또 고마워가지고 다른 한국 분들한테 더 잘해줄 수도 있잖아 의미있게 쓰이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푸커피라는 여기 후쿠오카만의 그 커피숍이 있는데 뭐 공항을 배경으로 한 커피숍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거기 한번 찾아가볼 예정입니다 하카타역에서 걸어서 한 12분 거리인데 여행 왔으니까 이왕이면 근처 구경도 하면서 걸어가는 게 가장 베스트라고 생각합니다 와 이게 진짜 TV에서만 보던 그 일본 신호등이 진짜 되게 감성적이고 이쁜 것 같아 와 걸어가길 잘했다 진짜 근데 왜 신호등을 저렇게 뚱뚱하게 만들었을까? 한국은 빼빼하게 만들었는데 아니 여기 뭔데 사람이 이렇게 많은 거야? 와 이거 먹으려고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야? 이게 하나에 18,000원인데 와 너무 많이 기다린다 여기는 뭐하는 곳이지? H&M이랑 자라랑 유니클로 자라 뭐 이런 거 저런 거다 있는 거 같은데 5팔고막 그런 데를 한대 모아놓은 건가 보다 일본은 기름값이 얼마나 되려나? 169엔? 저정도면 한국돈으로 1650원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약간 평균가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100원이 더 비싸네 여기가 에이. 와 그리고 바닥이 되게 깔끔한 것 같아요 여기 하얀 선이 맨날 이거 관리하는 것 같아 정부에서 매일매일 관리하나보다 이거 선이나 막 이렇게 칠하는 것들 있잖아요 고로에 아니 이건 도착을 했다고 나오는데 지금 어디 있는 거야? 저거는 커피숍이 아니고 이거는 지하철역인데 닫혀있고 이거는 아파트고 이건 뭔 일이야? 아 잠깐만 여기가, 코... 여기가 커피숍이야? 이상한데? 커피숍인 것 같기도 하고 아 여기 아니라 진짜 일본은다 이렇게 조금씩만 돼있어 미쳐버리겠네 진짜 아 푸커피구나 여기가 아 푸커피 됐을까 이렇게 됐을까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많구나 음어아나노 히토가 타아아쿠아요다아아아아 아 여, 여기서 먹래요아 여기서 먹을래 예 여기서 먹래 잠깐 기다세요아 여기 밖에야아 하이. 네. 어 여기? 여기 아 여기에서 여기, 여기에서 기다려주세요. 아 그래요? 아 이거 선샤인. <웃음> 선샤인. 어어 아, 어, 이거 아, 아 이거 안 좋아. 감사합니다. 아 그래요? 오케이 <웃음> 네. 오케이 어쩔 수 없죠. 잠깐 잠시만요. 어 <웃음> 네. 이거 아 메뉴가 이렇게 있구나. 커피 라떼가 오천 원대예요. 오천 원 더블 라떼가 육천 원. 그리고 메뉴는 이렇게 어 여섯 가지 중에서 세 개가 없는 거는 어떡하냐 이거? 예. 다 팔렸나봐. 어쨌든 지금 전 여기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마타나이토. <웃음> 어 시원해. <수연에>. 시원해. <수연에. 웃음> 어. <웃음> 어여기가 한국 인코진데스 아, 세븐틴 아 세븐틴 어 한국인이세요네 한국 코코진데스 이래네아제가 이거 어떻게 생겼냐고 뭐라고 불러카한국 카코이 카코이 카코이 한국 인미타이가 아そうですそうです 아そうですそうです 아そうです 헤헤 헤헤, 어, 혼자, 어, 혼자, 혼자 찍어 먹자. 하하하하, 하하하, 하하하, 하하하, 하하하, 하하하, 하하하, 하하하, 하하하, 하하하, 하하하, 하하하, 하하하, 하하하, 하하하, 하하하, 하하 어 응. 커피는 아, 응. 베스트 메뉴 커피. 응. 나 또고가. 아는 아. 음. 응. 어 좋아하는 더블라떼. <웃음> 더블라떼. 어 아. 비싼 거만 고르시는 것 같은데. 어 더블라떼. 어 더블라떼. 핫어 아이스. 아나타와 스키 아이스가? 음. 핫 또가? 나 지금 기분. 어 아, 지금 기분이 어 음. 아이스. 아이스아 다시 와아이스 오케이 1,200원 <웃음> 아, 아, 아. 나 이거 입는에 아. 200원 있어 이0 0원 그냥 이렇게 할까? 20,000원 <웃음> 아, <이렇게. 웃음> 응? 2 0 0와0네감사합 여기서 이제 기념품 같은 것도 살수 있고 약간 그런데 3,000원 티셔츠가 제가 봤을 때 3,000원 이면3만원에팔고 있고 와 아, 5만원 아 티셔츠는 못살거 같네 들어오자마자 둘이 이렇게 엄청 길어졌네 그리고 뭔가 이거 하나 사야 될것 같은 느낌인데, 여기 검은색으로 사야 되나? 코치가... 도코가 베스트 메뉴 일까요 베스트 베스트 데스에 코치 코코? 어, 아. 어, 기 어, 니다 어, すごいね。 어, 네, 사합니다감사합니다 아, 가볼 때는 이거 사진 찍으러 오는 것같 아, 는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는 아, 아, 아, 아, 아, 아, 는 아, 아, 이오오 아, 아, 아, 아, 아, 통통통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오 아, 아, 아, 그냥 부드러운 계란 먹는 느낌인데 커피는 음 일반적인 라떼 이거 만드는데 돈을 많이 쓴것 같아. 이거 가져가도 되나? 어, 갑자기 정전? 완전됐어. 대0 0 됐어. 100인 됐다라시0인 됐어. 100인 됐어. 100인 됐어. 100인 됐어. 100인 니다어 아니, 아나오니이왜또 음. 어두컴컴해진 것 같지? 오늘은 밝기보다는 그냥 다 하늘이 그냥 어두운 것 같. 아 혹시 죄송한데 이 근처에 가볼 만한 곳이 뭐 어디 있을까요? 어 우리 나카스 갔다 오셨거요 나카스요? 네강 있는데 네. 이쪽 근처로 저녁 되면은 포장마차도 있고 아 감사합니다. 네, 네. 조심 히 들어가세요. 프로피에게는 어 끝나가는 여행자들한테 물어보는 게 가장 베스트입니다 일본도 교복이랑 가방이랑 다 똑같이 저렇게 해야 되는 건가? 다 맞춰져 있나? 호주처럼? 다 똑같이 이렇게 돼 있네 아 여기가 분수쇼하는 곳인가 보구나 아 되게 크다 여기 바나시네요. 날씨만 좋았어도 더 좋았을 텐데. 그게 조금 아쉽다. 어, 이건 뭐지? 약간 첨성대 약간 살짝 비슷한 그런 느낌적인 느낌으로 만들어진 것 같은데. 우와. 와, 여기 밑에 꽃도 있네요. 키레이데스네. 어. 아, 키레이데스. 키레이데스네. 키레이네 쓰고 있네 아트웬치나토가아아 이십일 이 후에 이게 꽃봉오리가 피는 거구나 오오 <웃음> 어, 어, 스바라시 오 어, 스바라 스바라시, 스바라시. 어, 힙합스러운 친구들이네 아 냄새 아꽃 냄새 보죠 음 좋다 이제 이런 게 점점 좋아질 라인 가? <웃음> 큰일 났네 보호장비 없이 저렇게 타도 되나? 오, 스고이네 스고이 스고이 스고이 뭐 자물쇠? 어, 자물쇠 그럼 개념이 없나? 약간 자물쇠도 안 잠겨져 있고 이거 그냥 누가 가져가려고 그러면 가져가겠는데 아 여기 이게 잠겨져 있구나 이렇게 잠궈 놓는다 약간 이거는 중국이랑 비슷하네요. 와, 벚꽃 진짜 이쁘다. 그러니까 저는 벚꽃이 이쁜 이유가 한국 같은 경우에는 여기 옆에도 이렇게 막 엄청 풍성하잖아요, 여기에도. 근데 여기는 다 여기 가로, 자로 잰 듯이 이렇게 해갖고 여기에만 이렇게 펴 있잖아. 와, 이게 진짜 이쁜 것 같아. 아카타노 유메오 코코카 코코카. 코코라 이곳에... 행데스, 아, 니다도 고장 났 일본 사람들이 알려주는 게 가장 유명한 곳이지. 근데 일본 어디 가도 그 일본 냄새가 나서 너무 좋다. <목소리> 에... 아, 어, <목소리> 가와이데스... <목소리> <되스. 목소리> 에이~ 이걸 진짜 귀엽다. 진짜 귀여워. <목소리> <목소리> 저분은 저기서 뭐 하시는 거지? 아무도 인사안하시는데왜 혼자서 어... 인사하시는 거지, 이상하신 분이네. 아... <웃음> <웃음> Same? Okay. Same? Same? Same? Same? Same? Same? Same? 한국 m e Same? 아